수빈이 생일 파티, 원래 축하해, 줄 거예요 지금 축하축하축하 잠깐만 불만 다시 붙이고자 불만 보는 거 찍자 Jag. 불 한번만 붙이 바람 때문에 Argument 불이 절대 안 붙어. 일 <Meu güzel putting up> <Hood> <웃음>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. 아안 그래도 또 샵에서도 <웃음> 축하받았었는데 그래서 생일 선물은 생일 선물은 제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거 했대요 자 여기다 붙여. <웃음> 수빈아 아 준비해놨어 어. 어 진짜? 없으면 저 지, 진짜 실망할 거예요 어, 저 카메라 좀 꺼주세요 <웃음> 진짜 질까요 <웃음> 그냥? 그냥? 원해? 원해요 선물 선물 3 0게요 <웃음> 자, 선물 들어올게요. 자, 잘나 아. 아, 아 게말야지 아, 선물 주세요, 아버님께 자. 하나, 둘, 둘 셋. 아! 갔다다. <웃음> <각도다>. 밑바닥까지 줄다 질서 부러진 내손락을는버의 소리. 어디가? 그럼 이제 앞으로 도윤이 형제 거예요? 오케이. 오케이. 생일 선물. 뭐 갖고 싶어요 선물? 수빈이저 도윤이 형이요. 오오오오오오오 오. 가능하세요? 어안 된다고 나한테 안 된다고 안, 안, <웃음> 안, <봐> 안 돼. 운동에 빠졌어. 저기 똥물인데 저기. 아야 말로. 끝! 일단은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요 둘째로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어, 일단은 네 <웃음> 사실 샵에서도 한번 먼저 축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 케이크인데 이렇게 생일에 축하도 정말 많이 받고 케이크도 되게 많이 받고 해서 원래 제 생일은 뭔가 좀 뭐지? 저는 또 생일이 뭐 약간 뭐라고 말할까 생일이 뭐 대수냐 하면서 약간 그냥 뭐 다른 날, 날이랑 똑같이 보내는 타입인데 항상 이렇게 뭐 주변에서 저보다 막 즐거워해주시고 뭔가 설레해주셔서 되게 감, 감사한 것 같아요 깜짝 서프라이즈였는데 사실 그 회사분 한 분이 저랑 이렇게 논의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가서 얘기하고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했는데 계속 저를 약간 잡아두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왜자 계속 얘기가 끝났는데 나를 잡아두고 계시지? 하면서 조금 이상했었어요. 그때부터 정면을 보는데 정면을 다 모여 있는 거예요. 저 거기를 살짝 더 뺐는데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있더라고요. 제가 알고 조금 조금 일찍 알아챘지만 그 저도 되게 좋은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촬영 이어서